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2방송을 들으셨습니다. KBS 한민족 제2방송은 중파 1170kHz로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하루 14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. KBS 한민족 제2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.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정일서입니다. 이 시간 이후에 한민족 방송은 중파 972kHz와 한파 6015kHz 한민족 제1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